b o o 오늘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곳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와 있습니다 가야금에 <웃음>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야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따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12개의 네, 올림통 네, 올림통입니다 올린통. 네. 네. 그래서 소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돌게죠 돌게죠 네, 돌게 어, 자세한 설명은 네. 네이버에서 네.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살풀이라는 곡인데 살풀이라는 곡은 시나위에서 가야금 가락을 이제 독주곡으로 다시 만든 곡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하는 친구가 같이 하게 됐어요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거랑 가야금이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어, 일단 제일 큰 차이는 가야금은 손으로 연주를 하지만 저희는 이 술대라는 걸로 연주를 한다는 점줄 수도 다르고 연주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떻게 <웃음> 가야금은 이 모든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음을 내잖아요 근데 광고는 이두 줄만을 사용해서 음을 변형시키면서 연주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개방현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연주할 곡은 한갑동료 광고 산조를연주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어, <웃음> 어, 제가 연주할 곡은 치옥삼류 가야금 산조라는 곡인데요. 산조라는 곡은 한소리에서 말만 빼고 기악화시킨 곡이라고 하면 이야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민속각의 꽃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산조라는 곡은 대부분 독주로 되고요. 제가 하는 치옥삼류 가금 산조라는 것은 치옥삼 선생님이 가락을 직접 만들어서 지금 제자들한테 다 가르친 다음에 저한테까지 온 산조고요. 저는 조금 빠른 자진몰이라는 장단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법은 이제 악기를 어떻게 연주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 주셔서 이렇게 모아서 그대로 갖다 대서 뜯는. 수을 갖고 있고 튕기는 수법도 있어요 연팅김 수법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튕겼잖아요 그걸 여러 번 튕기는 거에서 연팅김이라고 합니다 손 혹시 아프냐는데 아손 너무 아프죠 제가 유독 좀 물집도 많이 잡히고 손에 땀이 많은, 많이 차는 손이여가지고 되게 유독 물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려면 집이 항상 이렇게 터졌다가 생겼다가 또 다시 부순절로 됐다가 하는 이제 손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가야금 연주자 분들 또는 이제 다른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집이 많이 잡힌다고 해요. 지금 뭐하는지? 지금 지금요?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가지고 네. 초월을 발라서. 아, 초에요? 네 양초 와 아. 바이올린에 이런거 발레도 좋은거 요손주바은 제가 연주할 곡은 고 황병기 선생님의 영목이라는 작품입니다. 영목이라는 것은 그 오래된 시골 같은 데 가면 크고 오래된 나무에다가 이렇게 오방기 같은 거 달아놓고 있으면 사람들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보고 작곡을 하신 건데 원래 저희가 산조할 때 그걸 안족이라고 하는데 안족을 원래에 맞추지 않고 조금 변형을 줘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가야금의 전통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파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주해보겠습니다 시기가 있듯이 저도 이제 김병오류 가요금산조 다른 걸 예를 들자면 체육섬유 가요금산조, 김족파류 가요금산조 이렇게 이걸 만드신 분의 성함을 따서 산조를 만든 겁니다 아 이제 이 곡은 제가 입시로도 준비를 했었던 곡인데 이 곡을 거의 3,4년 넘게 연주를 해왔어서 이제 거의 다 외웠다고 보면 총 길이가 30분 정도 되고 너무 어려운 곡이지만 잘 신경...